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효자동 설렁탕 100% 한우 만을 전통의 방법으로 하루종일 진하게 푹 구하는 뽀얀 육수를 만들기 위해 사골 분말 푸린 가루에 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은 설렁탕 맛집입니다. 소자한 갈비탕과 설렁탕, 그리고 왕만두와 부추전을 준비했습니다. 맛깔스러운 치와 깍두기 한상가루 나온 설렁탕 맛집 음식들 와 갈비가 푸짐한 갈비탕입니다. 갈비탕에 소면도 들어있고요. 갈비탕 국물도 진합니다. 60년 전통 뽀얀 효자동 설렁탕 와 설렁탕 국물이 완전 뽀얀게 통가물 없이 만들었다는 게 대박입니다. 게다가 고기도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. 소면도 넉넉히 들어있구요 진하고 뽀얀 살랑탕물 진국입니다 탱글탱글 막만두. 속이 아주 꽉 찼습니다. 간장 소스에 콩 찍어 먹어보니 아주 맛있습니다. 바삭바삭 고소한 부추전. 부추전 맛있죠? 먹어봐. 소면이 넉넉하게 들어간 갈비탕. 호로록 호로록 잘 넘어갑니다. 갈비탕 고기도 부드럽고 소스에 찍어 맛있게 즐깁니다. 밥도 갈비탕에 말아주고 한 숟가락 푹 떠서 먹어보면 찐찐찐 찐찐 맛입니다. 설렁탕에도 밥한 공기 말아주고, 아삭아삭 맛있는 깍두기 하나 올려 맛있게 먹어줍니다. 60년 이상 사골만을 고집한 그 맛, 서자동 설렁탕, 7시간 저온 숙성 수리도 방식으로 삶은 부드러운 양지살, 오직 사골의 분질만 골라 오려내 정말 찐맛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.